저희 와로가 드디어 사무실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2019년도에는 매장이랑 사무실이랑 한 10평 정도에서 같이 썼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소셜캠퍼스온이라는 사무실에 입주해서 2년 정도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을 저희가 2022년 12월에 달 어,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무실로 와로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년 동안 사용했던 사무실인데 지금 짐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진주 소셜 캠퍼스 온 기존에 사용했던 사무실의 풍경인데요 앞에 대학교와 남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썼던 진주 소셜 캠퍼스 온입니다 총 4층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2층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2019년도 처음 매장이랑 사무실이랑 사용했던 공간인데 요그 사장님께 부탁해서 잠깐 어, 어떤 공간의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처음 창업할 때 어떤 사무실과 매장 공간을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창업했던 공간인데요.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고 반대로 보시면 이렇게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썼었고 지금 사장님께서도 있는 그대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냉장고랑 그때는 튀김기랑 이런 건 없었고요. 인덕션으로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사장님께서 물려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처음에 그 와로 설립할 때어 돈이 없다 보니까 한열두세평 정도 공간 되는 어 기존의 요이 공간을 어 바닥이랑 주방 타일 리모델링만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좀 새로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방이랑 사무실을 한 공간에서 쓰다 보니까 매장이랑 사무실 따로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어, 2년 동안 저희가 되게 열심히 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사무실이랑 매장 같이 따로 해서 어,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짐을 들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 혼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저희가 새로 이사 오게 될 사무실인데요 기존에 의자랑 뭐 책상 부터 저희가 갖고 있던 짐은 기존에 다 옮겼고요 이렇게 지금 서류들도 서랍장에 다 정리했고 여기 테이블이랑 회의용 탁자까지 이렇게 냉장고부터 다 옮겼습니다 사실 이 회의용 테이블 옮기는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그 화물이사분 한 분이나 저랑 보겠는데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과 한번 풍경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새롭게 이사하는 사무실의 풍경인데 아 창문이 이렇게 밖에 안 열리는데 앞에 보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있고 사실 풍경은 그 전에 썼던 진주 소셜캠퍼스 온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제 청소하다가 그냥 이렇게 팽겨치고 갔는데요.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으! 보이시나요? 바닥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걸레질을 한 20번 정도는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소셜벤처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한 거랑, 부거는 우수상 우수상 탄거고요 올해 9월에 사이즈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와루가 어, 앞으로 2023년부터 2년동안 계약을 해서 사용할 사무실을 보여드렸는데요 2년동안 더더 발전하는 와루의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